이제 이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B4셀부터 H12셀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Ctrl-C 복사 제2작업을 클릭하시고 B2셀을 클릭하시고 Ctrl-V를 하겠습니다. 칸의 너비가 맞지 않아서 샵이 나오거나 글자가 잘리지 않도록 상단에 B부터 H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경계선을 더블클릭해 줍니다. B11셀부터 G11셀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상단에 명합하고 가운데 맞춤 도매키트 브랜드의 판매수량 평균을 입력해 주시고 h11셀을 클릭하시고 dAverage 함수로 값을 구해주겠습니다. 는 dA, dAverage를 더블클릭하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범위 씌우시면 됩니다. 콤마, 필드는 평균을 구할 필드를 선택하시면 되죠.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 수량을 선택해 주시고 콤마 조건은 도매 키트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도매 키트를 조건으로 해주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를 씌우시고 모든 테두리 가운데 맞춤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도매키트 브랜드의 판매수량 평균이 2,500이 되려면 아두이노 우노의 판매수량이 3,456개인데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지 목표값 찾기로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식이 있는 셀을 클릭하시고 데이터, 가상 문서 목표값 찾기 수식 셀은 넘어가시고 찾는 값은 2,500 값을 바꿀 셀은 아두이노, 오노의 판매 수량을 선택합니다. 그럼 3,456이 확인을 누르면 4,301로 변경되고 값이 2,500이 됐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숫자 값이기 때문에 홈탭을 눌러서 심표 스타일을 해주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해주겠습니다. 분류가 모듈이거나 판매 금액이 3000 이하인 자료라고 했기 때문에 분류를 선택해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판매 금액을 클릭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B14셀을 클릭하시고 Ctrl-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분류가 모듈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듈을 클릭하고 Ctrl-C. B15셀을 클릭하고 Ctrl-V. 모듈 이거나 하기 때문에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에 조건을 적겠습니다. 300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다 3,000을 적어 주겠습니다. 상품 코드부터 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분류부터 3,000 이하까지 씌워 주시고 복사 위치는 B18셀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채점을 할때 고급필터에 이 부분은 테두리가 있든 없든 채우기 색이 있든 없든 채점 대상이 아니고 고급필터가 동작하는 조건이 맞기만 하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색이나 테두리를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1작업을 클릭하시고 B4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Ctrl C, 복사해 주시고, 제3작업에서 B2셀을 클릭하시고, Ctrl V,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B부터 H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부분합을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센서, 보드, 모듈로 구분이 되어 있죠. 범위를 씌우시고 데이터의 정렬, 분류를 선택해 주시고 센서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센서, 보드, 모듈순이 됐죠? 이제 상단에 부분합을 클릭해주시고 상품명의 개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룹할 항목을 분류로 해주시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 상품명을 체크해주시고 나머지는 체크를 없애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부분합을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으로 수정해주시고 상품명 해제해주시고 판매 금액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전에 구했던 개수가 사라지지 않도록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두 번째는 체크해제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D와 E 사이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2번에서 윤곽을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 해제를 누르시고 개요 지우기를 선택하시면 왼쪽에 윤곽이 지워지게 됩니다. 개요 지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제4작업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1작업을 클릭해 주시고 차트에 사용되는 값들을 범위 씌워주시면 됩니다. X축에 총 6개의 값이 있죠. 아두이노, 가스센서, 사운드소리, 블루투스는 없죠. 토양수분, 아두이노, 메가, 그리고 조이스틱이 없고 미세먼지 측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품명부터 사운드, 소리 감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토양수분부터 아두이노메가 미세먼지 측정을 범위 씌워주시고 그 다음으로 범내 보시면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이 범위에 들어가 있죠. 여기를 드래그 했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똑같이 드래그 해줍니다. 컨트롤 키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2차원 세로 막대를 해주겠습니다. 묶음 세로막 대형을 해주시고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 새 시트를 선택해주시고 제4작업을 적어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제4작업이 만들어졌는데 순서가 맨 앞이죠. 드래그를 해서 3작업 뒤로 옮기겠습니다. 상단의 차트 디자인에서 빠른 레이아웃, 레이아웃 3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1을 선택하겠습니다. 영역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의 하얀색 부분에 가져다 대시면 차트 영역입니다. 조금 더 안으로 이동하시면 그림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림 영역의 바깥쪽 빈 공간에서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홈, 글꼴은 굴림, 엔터 쳐 주시고 글자 크기는 11, 채우기 효과는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에서 질감, 분홍, 박엽지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림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해 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홈에서 글꼴은 굴림, 굵게, 글자 크기는 20을 해주겠습니다.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마우스 오른쪽 윤곽선에 자동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판매금액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판매 금액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주시고 보조축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확인 꺾은 선의 표식을 세모로 바꿔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표식을 선택해 주시고 표식 옵션 기본 제공을 선택하시고 형식을 세모를 선택해 줍니다. 크기는 1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엔터 차트를 보시고 레이블 값은 22,000원 클릭해 주시면 값이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차트를 처음 클릭하면 모든 삼각형이 선택이 되고 다시 삼각형을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레이블의 위치가 상단이기 때문에 차트 요소 추가에서 데이터 레이블 위쪽을 해주겠습니다. 눈금선의 선 스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 주 눈금선을 클릭해주시면 주 눈금선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대시 종류를 파선을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좀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회색을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축을 출력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왼쪽은 0부터 4000까지가 맞고 오른쪽은 0부터 3만까지죠. 값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서 축 옵션 축옵션, 최대값을 3만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엔터 주 단위가 만이기 때문에 5천을 만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엔터 범례가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한 줄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현재 판매수량 단위계가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줄로 나오는 거죠. 판매수량 단위계를 선택하시고 편집, 계열, 이름을 셀을 참조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판매수량, 가로열고 단위, 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확인 도형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모양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엔터 치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텍스트 채우기는 검정을 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옆으로 조금 키워 주시고 아래로도 조금 키우겠습니다. 홈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10번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했죠. 차트의 색깔은 어차피 시험에서는 흑백으로 문제지가 나오기 때문에 차트의 색상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왼쪽과 아래쪽 오른쪽에 까만색 선이 있기 때문에 세로축을 선택하시고 채우기 및 선에서 실선, 가로항목축을 선택하시고 실선, 보조세로축을 선택하시고 실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이 검정이 아닌 것 같아서 검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죠. 파일을 저장해서 파일 전송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차트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기호가 아니라 0을 적어야 될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 주시고 축 옵션에서 표시 형식 회계를 숫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가 체크되어 있으면 천 단위 구분기호는 그대로 나오고 숫자가 마이너스가 0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는 회계가 맞기 때문에 회계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기호는 없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의 재생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